같이 삽시다 캠페인 특집 겨울간식 리뷰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청정태안식품의 마식구마와 엄지영지버섯의 누룽다이옷을 리뷰해볼건데요 같이 삽시다는 소상공인 제품과 영상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인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로 겨울하면 생각나는 따끈따끈한 간식을 들고 와봤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, 청정태양식품의 맛있구마. 여기 포장지를 살펴보면, 여기, 햇선 마크가 보이는데요. 이 마크가 있다는 건, 위생은 믿고 먹을만 하다. 여기 보면, 먹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. 지금은 추우니까, 5분 공구구마로 한번 먹어볼게요. 먹어보겠습니다! 이거 아시죠? 여러분, 이거 이렇게 딱 뜯는 거 아시죠? 아, 너무 뜨거워. 어머. 세상에. 음! 되게 달다 태안 황토밭에서 자란 고구마 중에서 선정된 고구마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제품마다 맛의 차이가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네요 아이스 군고구마 말고 다른 종류도 있더라고요 누드하니 군고구마는 용기랑 포크랑 같이 제공이 돼서 간편하게 먹기 좋을 것 같고요 시제품 은 군고구마는 좀 색다르게 고구마를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엄지영지버섯의 누룽다육 개봉 네,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. 이 누룽다요시 다른 누룽지와 다른 점은 영지버섯과 현미 누룽지의 콜라보라는 점인데요. 우와, 엄청 얇다. 음, 전 누룽지 하면 좀 딱딱한 걸 많이 생각했는데 되게 바삭하고 연하게 구워내셨네요. 끓이는 내내 구수한 냄새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. 아유 구수하다 <웃음> 되게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술술 넘어가는 느낌 그걸 라면 끓여 먹을 때몇개부려서 넣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안녕